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들 씹었네요 처음부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들의 김남국입니다. 예, 네, 강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DBR 297호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드라마 스토브리그 보셨나요? 예, 제 중간중간 뭐본 부부 아, 중간 중간 뭐 잠깐 보셨고요 야구 드라마. 예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망해가는 야구단을 이렇게 뭐그 리더십으로 살려내는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호 대표가 어, 이 스토브리뷰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의 지혜를 음. 주제로 해서 스아티클입니다 어, 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뭐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오너는 조직 발전에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냥 뭐 적당히 그냥 팔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에 딱그저 단장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세는 자기가 아니고 또뭐 오너의 뭐 조카 뭐 이런 사람도 실세 여러이 콩가루시반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조직에 어, 뭐 CEO로 이렇게 뭐 부임을 한 거죠. 그 조직을 이렇게 개혁하고 개선하고 뭐 그래서 이제 성과를 창출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김호 대표의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게 재밌는 분석인데요. 어, 결국 이제 리더가 하는 일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판단하는 일이고 의사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최근에 워런 베니스와 노엘티시 그 리더십 분야에 대가가 쓴좀 어 책은 좀된 책입니다. 그런데 어 판단력 저지먼트라는 책에 보면 결국 리더는 세 가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인물, 전략, 위기. 이세 음. 가지 영역에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물에 대한 판단이다. 음. 결국 이제 사람에 대한 판단이다. 어떤 사람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아닌지 뭐 이런 내용. 굉장히 그런... 인사죠. 네, 네, 누구를 어 어떤 자리에 앉히거나 네, 네. 혹은 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인사 발령을 내고 어 사실은 뭐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구현이 되지 않나 싶어요. 뭐 경영에서도 인사가 만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4번 타자로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있었던 음. 선수를 방출하는 결정을 음. 내리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네. 어, 근데 이제 그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면 어, 굉장히 좀뭐 인기도 있고 뭐뭐 뭐 너무너무 저 유명한 선수지만 일단 팀업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또 팀에서 가장 중요한 뭐 여름 시즌에 뭐 성적이 안 좋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대신에 이 선수를 내보내면서 이 선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다른 팀으로 갔던 굉장히 실력 있는 투 수술을 그렇죠. 영입을 하는 네. 뭐 이런 인사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 분야에서는 이게 좀 되게 좀 의미가 있다 혹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좀 어떤 파격적인 인사를 할때 결국은 이제 조직원들이 설득해야 되는 음.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김호 대표의 그 관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eachable point of view. 그러니까 이제 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point of view. 관점을 제시하는 게 리더다. 네, 예. 뭐 이런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드라마상에서 이 단장은 이런 면밀한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면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조직원들한테 설득을 했고요. 굉장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대신에 이러이러한 대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직을 발전시키겠다.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영업 조직인데 성과가 엄청 뛰어난 직원인데 불구하고 어 다른 조직들과는 이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불화를 일으키는 네. 이런 직원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리더들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좋지 않하면또막 무슨 막 개인적인 뭐 그렇죠. 뭐 감정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리더십의 그 의사 결정의 원칙은 이것이다. 그래서 조직에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 그런 의사 결정을 앞으로도 하겠다. 뭐 이런 원칙들을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어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어 티처블 포인터하고 비교. 요게 이제 되게 어 현실에서 이렇게 제가 어떤 CEO 중에 한 명이 네. 제 그런 이사례를 한번 좀본 적이 있는데요. 예, 결국은 어 CEO는 이런 어 설득 가능한 논리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예, 예.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음. 어떤 기업의 CEO 한 분이 그렇게 퇴근 좀 제때 해라 뭐 이렇게 해도 잘안 하죠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퇴근을 좀 일찍 시켰냐면 축구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90분 경기 안에 골을 넣어야 승리를 하지 음. 그 심판의 휘슬이 다 울리고 음. 난 다음에 골러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오, 어, 좋은 비유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티처블한 포인트 오브 뷰를 제시를 하니까 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리더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티처블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어, 그런 관점, 뭐 리더들이 좀 한번 대색해봐야 될 음.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도 두려움 없이 제기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감과 관련이 돼. 어, 요즘 그게 되게 중요한 네. 화두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기모대표의 포인트 중에 제가 좀 굉장히 좀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많은 리더들이 어, 조직에서 이제 뭐 어떤 얘기든 마음껏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친절한 리더로 생각을 많이 한다면 음. 내가 이제 부하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당연히 뭐 조직원들은 뭐 나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 단순히 사, 사람 좋은 리더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친절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상관이 없그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어디에 서버하느냐. 많은 CEO나 리더들이 네네. 오해하시는 게 직원들에게 자꾸 서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좋은 리더가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네네. 거죠. 네네. 그럼 어디에 서버하셔야 되냐. 우리 조직의 목적, 우리 조직의 목표에 심지어? 서버하셔야 된다. 네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될것 같아요. 구분이 좀잘 돼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높으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업무 수행 수준도 같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자칫 그냥 막 친절하게 막잘 대해 주면서 사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흐르면 조직에 장기적으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당나라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이 백단장 요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굉장히 높은 업무 수행 기준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왜 변해야 화 하는지 어, 이런 것도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우리 우승해야 된다 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은 여기서 이제 막뭐 스카우트 하는 친구가 뭐 계속 뇌물도 받고 뭐 이런 거는 또 아주 단호하게 있다는 음. 거죠 이거는 심리적 안정감과 어떤 면에서 보면 배척이 될것 같지만 음. 오히려 그렇게 아 저런 이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조직원들에게는 음. 그러니까 뭐. 그 기본적인 선의를 갖고 있는 조직원들은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목표, 목적이 일단 뚜렷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자체, 그 원칙이 공명정대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게 아닐까 싶네요. 상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낼수 있다거나 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저런 바보 같은 의견이야, 뭐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초기에 들어보면 다좀이상한거렇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어떤 아이디어든 꺼내놓을 수있네 음. 근데 조금 불안전하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막뭐 이런 분위기는 심리적 안전감 전혀 없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사에 대해서 회의장에서 상사가 불편해할 게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 네, 그거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더라. 뭐 음. 이런 분위기까지 이제 만들어줘야 음. 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을 싶네요. 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첫 번째 티처블 포인트업. 음. 결국은 새로운, 관점. 어, 새로운 관점을 조직원들에게 잘 음. 설득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친절한 편안 뭐 이런 게 아니다. 음. 불편한 얘기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직이다. 이두 예. 가지를 좀 네,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